안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준석이 날마다 안철수의 가슴을 빗으로 찢어대는 국힘당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일까요 그는 성인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만큼이나 안철수도 절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던진 단일화의 공은 윤석열 후보에게 날아갔습니다 윤석열 측은 겉으로는 반긴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심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두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눈빛 도 아마도 지금쯤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어쨌거나 단일화를 바라보는 당사자 는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안철수 와 윤석열만이 아니라 이 단일화 여부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할수 있는 이재명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방송에서는 단일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안철수의 시각과 윤석열의 시각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의 시각에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늘 저희 시사이다 를 애청하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관점입니다. 국회의석 세석의 민의정당.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꿈도 크고 분명 능력도 있지만 현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요즘 본인 스스로도 참 착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한때 17%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최근 한자리 숫자로 내려 앉은 지지율이 못내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일말의 가능성까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나름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 끝에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자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윤석열을 향해 단일화를 하자고 한 것은 이재명과는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끊임없이 이재명 안철수의 단일화에 공을 들여 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윤석열과 단일화를 제안함으로써 송영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안철수 자신의 일관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둘째 자신이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완주하면 윤석열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 그것을 안철수 자신도 윤석열 측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지지율은 낮지만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단일화를 하자고 먼저 선제적 제안을 함으로써 윤 후보가 이것을 거절하고 결국 안 후보가 대선을 완주했을 경우 그 결과 정권교체 실패했을 경우에 그 비난의 화살은 안철수보다는 단일화를 받지 않은 윤석열에게 날아갈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은 책임을 오롯이 자신이 혼자서 지지는 않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네 번째 단일화의 방식으로 역선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 자신의 유일한 제안이라고 못박은 것은 안철수 자신이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단일화 여론조사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안철수 자신으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가 아닌 윤석열 후보에게 양보하는 방식의 단일화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안철수는 문재인에게 대권 후보를 양보하고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던 바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안철수는 맨날 철수만 하더라는 낙인이 찍혔는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경선을 통한 방식 외에 일방적으로 후보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첫째 야권후보 적합도와 경쟁력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윤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온 점은 윤석열 측에서 쉽게 안철수의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을 선뜻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당장 40%포인트 이상의 선두 지지율을 가진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불과 10%포인트 내외의 안철수 후보가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자고 소위 덤비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는 내부의 의견 때문에 안철수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속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 는 오차범위 내인 5.3%포인트지만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9.7%포인트라는 한국갤럽의 지난 8일자 여론조사는 안철수의 경선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안철수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단일화 불발의 책임은 결국 윤석열 후보 측이 지게 되고 현재 이재명 후보와의 박빙 구조로 볼때 단일화 없이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래저래 단일화를 안 받으면 이재명에게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일화를 받으면 만에 하나라도 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태로 지금 국민의힘 당은 내부의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관점입니다. 첫째 이두 사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자신의 대권이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과거 djjp연합의 단일화로 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또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회창과 이인재로 보수표가 갈리면서 이회창 후보가 대권에 실패했던 그 역사적 경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대권 경쟁의 경험상 지금 야권의 표가 윤석열과 안철수 로 나누이는 것 다시 말하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불발이 곧 이재명의 필승공식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어떤 공작을 해서라도 단일화만은 막고 싶은 심경일 것입니다. 세번째 이재명 후보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는 사활이 달린 선거입니다. 본인 입으로도 말했듯이 감옥이냐 대통령이냐 사느냐 죽느냐인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자신과 안철수 간의 단일화도 못할게 없지 않느냐 이런 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쪽에 계속해서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자고 설득해온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는 실패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듯합니다. 이 경우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승부수를 던지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안철수가 책임총리가 되어 경제 및 4차 산업 전 분야를 이끌고 가달라는 식의 그런 제안입니다. 당선 여부에 자신의 목숨이 달렸다 고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으로서는 대통령만 빼고 뭐든 다 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이 공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날아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발등에도 불을 떨어뜨린 셈이 됐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55%포인트를 상해하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공했다는 것 그것은 곧 이재명의 꿈이 물거품 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재명은 첫째 단일화가 불발됨으로써 안철수가 독자 출마 해서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거나 둘째 이재명의 당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안철수에게 djp연합 방식으로 그를 끌어들이거나 이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간 안철수는 분명 괜찮은 사람 착하듯이 착한 사람 그리고 대단히 준비된 국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만약에 민주당을 선택한다면 물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욕을 먹겠지만 그러나 10년 이상의 산전소전을다 겪고 온갖 욕을 먹을대로 먹어 온 안철수 그를 아직도 아마추어 정치인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실수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정치초년생이 아닙니다. 달코 다른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 옛날 민주화의 기수 ys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군사정권의 노태우와 합당했던 것이 어디 상상이라도 했던 것입니까 당시에 그런데도 김영삼은 자신이 평생 싸워온 군사정권 노태우와 합당을 했던 것인데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꾸미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안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준석이 날마다 안철수의 가슴을 빗으로 찢어대는 국힘당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일까요 그는 성인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안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입니다 그는 지금 명분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재명 만큼이나 안철수도 절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판세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국민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이미 도도한 흐름 위에 올라탄 윤석열을 무슨 수로 안철수가 이기겠습니까? 오세훈과 서울시 시장 경선 때 바로 그때보다도 더 좋은 성적으로 윤 후보가 이길 겁니다. 그러니 안철수 후보의 체면도 세워주고 멋지게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극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더 늦기 전에 이준석의 입을 그만 틀어막으시고 외롭게 혼자서 혼자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